아이구 반갑습니다 자 오늘 도장깨기 레드 도장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B라고 불렀던 도장 약간 b 끝같지 느껴져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블랙 도장 레드 도장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레드 도장 들어갈텐데 우리 레드 도장에는 올티민 형님도 계시죠 어, 지난번에 이제 설명드렸듯이 이두 계정에 약간의 계정 버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거의 근사, 근, 근사하게 맞췄어요 코스튬을 다뺀 상태고요 자 장비 미적용으로 가게 됩니다 자 오늘 레드 도장 라인업입니다 이대로 순서대로 가볼 테니 즐겨보시죠 자, 첫 번째 라운드, 우리 처젤이 나와 있습니다. 처젤과 록시의 결투입니다. 지금 록시가 투급이 전체에서 지금 7, 8등 정도 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대단히 잘 나왔어요, 애가. 어? 이큰 예, 났네? 끝난 것 같은데? 자, 들어가게 됩니다. 화 지지지지지, 슈크득! 쾅! 안 죽었다. 오, 야, 안 죽었다, 그래도. 처젤, 잘했는데? 툭툭툭툭 툭, 툭, 툭. 우와 쎄다 이봐 5만 7천 나왔어요 그래도 차크다 어, 쑤쑤쑤 갈리면서 첫 번째 손님을 잘 맞이했다 우리 젤드가 어 에스타가 나왔습니다 동생아 그거밖에 못하나 마와야 페스타보다 투급 높은데? 오 페스타보다 투급 높다 이 정도로 보이구요 가자야야자크다까지 가자. 7만 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단위기에서 성이 높은 게 먼저 나가는 AI 법칙대로. 아직까지는 그렇할 딜을 못 뽑고 있는 베스타. 자 이렇게 단위기가 나가게 됩니다. 한번더 견디겠지? 그 주주스 하는데 6만 9천. 와 일성 6만 9천. 프렌즈. 그 정도는 야안 되겠다야. 야너 형이 나와야 되겠는데 얘들아. 어이 형제들아. 같이 갈리고 나니까 좀 이제 당황했어요. 우리 형한테 다 잃을 거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나타나는 저거 형이 그 이름하여 로멜이다. 로멜이 나타났는데, 좀 옛날 멜리다 보니까, 어, 야, 야 잠깐만. 그 형도 쳐맞겠는데. <웃음> 형, 우리 롱시가 때렸어. 그래, 형이, 아, 어. 어. 내가 뭘 맞은 거지? 우리 세계에는 없는 무기인데, 저거? 어 그렇게 선멜로 각성하고 나타난 나 이번에 성물 나왔다고 성물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당연히 해우 계정이라야 이거 야이 자식 이게 폐가 이게 지금 야 이거 생방이야 이거 어몇번 나온 거야 삼성도비 오늘? 제가 오늘 운이 좋네. 와 그래도 단단합니다. 선멜 성물 나오니까 많이 단단해졌는데 여러분? 이거 거의 마일 수준 아니가 지금 몇 집? 장난 아닌데? 탁와 5만 8천 일성 5만 팔 58... 선매를 빼자고 한 사람 아까 누구야? 씨 선매를 빼자 한 사람 누구야? 야 선매 선물 로하고 완전 애가 야 애가 이게 카지지지 야 겁나 떴다네. 자 AI 법칙상 삼성이 나가게 됩니다. 탁신 아, 배연의 기칙 와 파일 안 터졌는데 4만 어아 잠깐만 내가 아, 이게 이렇게 되나? 잠깐만, 선멜아. 선멜아! 우와! 아, 아, 야, 한번 견뎠다, 그래도. 우와. 야, 야, 야, 이 싸움 되게 볼만하지 않았냐? 야, 선멜 되게 재밌어지지 않았냐, 이제? 다시 해달라고? 야, 선멜, 우리 라, 선멜, 라운드 3까지 갈게요. 선멜, 내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해, 지금. 자. 지금 생방이라 여러분들의 반응 자체가 실제로 아마 영상물 올라갔을 때 시청자들이 반응과 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 자식이, 야! 야, 이 뭐야, 이거! 야! 이거 싫어, 이거! 이거. 야, 이거, 사기치나 이게, 이거, 이게, 이게? 진짜 에바다, 그지? 이거, 야, 이, 거 녹화했으면, 인마. 내가 욕먹어, 임마! 녹화했, 야, 피사기 바로 만들었는데? 저, 저, 저, 저 아주 그냥 저거, 마 이거, 이거? 탁, 크닥치는, 우와! 이게 뭐야, 방금? 선멜 개쎄졌는데? 야궁 견딜지도 몰라 지금 버프 봐봐 야, 모른다 이거 아직 궁하는데 펑트지 봐봐 펑까지 견뎠다 펑까지 견뎠다 선멜지하말로 삼성 이런거 떴으면 끝이다 지금 이거로야선멜 도장깨 다시 가야됩니까 이정도면? 슛피내기 저, 자. 자자자 아토비 이성이네자자선멜 선밀... 버프가 끝나가지고 와야 완전 억가 당했다 선배를 억까 당했다 야 이거는 선배리 솔직히 이긴 거야 이거 아니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 그냥 낙장 불입이야 우리는 낙장 불입이라 이거는 광녀가 이긴 기 했는데 선배 상당한데요 진짜 이거 어 진짜 이거는 우리 도장깨 기 법치상 진 거야 알았지 이거는 그냥 구경만 한번 합시다 한 번만 더 보자 그래 이... 와이 이, 이, 보자 이거 한번 보자. 어. 미칩 붙다니까? 자, 계속해서 일투에 들어갑니다. 패멀 누나가 나왔습니다. 자, 페멀이, 어, 야, 야, 페멀이 아니구나. 잠깐만, 이거 뭐고, 이거? 야, 잠깐만, 미안합니다, 이거. 야, 씨, 내게 뭐고. 자, 다음 스스로 패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패멀 누나 무시 못합니다. 굳이, 굳이, 굳이. 멀 누나가 재생률이 좋아가지고, 펑 해도, 요렇게 해가지고 차끄닥 돌고, 또싹 돌고 할때 피가 많이 좀 많이 좀잘 차거든. 어, 톱! 뚜뚜뚜뚜뚜뚜 1성 두두 톱! 더블 임팩트, <웃음> 삼성 팍팍팍팍! 자, 2만 0천 나오지만, 넌 필살기 오늘 못 쓴다, 오늘 내로 이런 느낌으로. 야, 역시 페물 누나다. 페물 누나가 오늘 필견자다. 자기가 필살기 쓰면서 이기는 자기 시나리오거든? 카지지지지지지지지, 여기서 너를 끝냈어야 돼. 못 끝냈지, 7만 0천못 끝냈지. 너페물 누나 얼마나 무서운지 안 맞아볼래? 쥐쥐쥐쥐쥐. 두샤 19만 6천. 와 wow. 도장 게임 일단 레드 도장을 멀리 누나가 막아는 냈습니다. 아 그래? 록시가 아까 치명이 한번 안 터져서 추가 타가 안 들어간 적이 있대요. 어 그렇네 그런 것도 볼수 있었네요. 치명 안 터지면 펑이 없다. 어 uh. 계속해서 들어가는 더원과 록시의 대결입니다. 어좀채팅창에서 많이 나왔던 게 약간 더원이랑 좀 비슷한 정도인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셨는데 패는 둘다 사기쳤어요. 둘다 사기쳤고 더원 형님 바로 끝나는 거 아니야 혹시? 콰지지지지지지지失控! 와, 어, 끝날뻔했다, 동원형. 분하다씨. 5만 4천? 아, 우리 형 많이 늙었다. <웃음> 았어요 에이, 네, 진것 <찐> 같고. 광크당. <웃음> 감정 상태가 좀안좋아졌어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더원알티메 누가 정했지 나를 패다고. 누가 나를 때렸는가? 뭐지? 표정 좀 봐봐요. 지금 됐다 이제. 자, 록시야. 오! 와, 우리 형 강하다. 야, 너도 삼성 팬 많이 썼으니까 오빠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투투투투투투투수극. 빡! 와! 야, 원조 삼성을 보여드렸네. 야, 이게 채팅창 그러게 더원데살살하지 록시야 이러세요. 우리 형 개빡쳤는데? 야, 이거 라운드 2 가자. 요거는 채팅창에서 아무도 요청을 안 했는데, 내 스스로 라운드 2 가는, 가는 거야. 어, 더원 때 지금, 구욕감을 느꼈단 말이야. 오, 야! 와, 2성이네. 자, 이성 자, 오히려, 오히려 2성도 한번 보고 싶었어. 2성이면 어느 정도 맞았지. 이건 어떤가, 톱 대신에 손을 맞아. 뿅! 까지 99,000. 99,000. 자, 얘좀 기죽었구나. 톱이 1성이야. 약간 쫄았어. 제 약간 쫄았어5800 나오고 있고요. 어허, 그러신가? 이건 그럼 이건 어떤가? 야, 이형 님은 막 최후의 불꽃이란 것도 있어. 자, 요렇게 또 역시 레드 도장 어, 최강자. 우리 얼티민 형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지는 그런 도장 깨기가 되겠습니다. 구경만 한번 합시다. 한 번만 더 보자. 그래. 이, 이, 와, 이거 보자. 이거 한번 보자. 어. 패가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게 계속 삼성이 떠가지고. 와, 제, 제, 제. 일성으로 자를 때, 쾅, 육만, 오, 그럴 수도 있다, 요 근데, 선매의 맷집이 더 놀랍네요, 지금. 놀라운 맷집입니다. 신, 배연내기 어, 4만 6천. 전체기 4만 6천. 와! 야, 록시야. 알겠나? 이게 선밸이다. 끝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충고하죠. 충고할게! 펑 와, 이거 승패는 내가 얘기할게. 그냥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세요. 어쨌든, 도장 깨기로서 봤을 때는, 막 운이 하도 좋았든, 어쨌든.